한 임무를 맡게 된 주인공 그는 여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여자 주인공과 이곳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도망이 김새를 눈치챈 괴한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여기서 잠깐 굉장히 낯익은 물건이 보이는데요 아마 주인공의 얼굴을 보고 벌써 영화 이름을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홈 크루즈에 의한 홈 크루즈를 위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 이었습니다. 이번 영화는 트랜스포터 2입니다. 전직 특수요원이었던 주인공이 한 아이를 경호하는 내용인데요. 자동차 강도들을 참교육할 때 나옵니다. 볼류를 보며 발리송을 돌리던 장발의 남자. 친구들의 장난에 놀라그만더 패키지였습니다. 아. 모종의 사건으로 세명이 하나가 돼버린 여자. 도대체 누가 그녀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B급 깸성 영화라가지고 그렇게 무섭진 않고요. 각각의 인격이 서로 대화하는 연출이 꽤 인상 깊었던 영화였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갱스터로 키우는 영화 채피입니다 이 영화는 출연진이 좀 독특한데요 일단 휴잭맨 주연의 디안투드라는 극중 이름과 동일한 예명으로 활동 중인 힙합 듀오가 대부분의 ost 참여도 하고 거기다가 주요 배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어... 되게 스토리가 산으로 가긴 하지만 꽤 볼만한 영화예요 삼국지 최고의 명예에 대한 이야기 신의 화타입니다 굉장히 뚱해 보이는 소년 화가 많이 났는지 갑자기 소매에서 칼을 꺼내듭니다 영화 제목은 몰라도 이 장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웃음> 와 정말 잘 돌리죠 이렇게 잘 돌리는 영화가 있다면 반대로 돌리는 장면 자체가 아예 없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바로 공조라는 영화인데요 펼치는 소리까지는 나는데 돌리는 장면은 없고 계속 펼쳐져 있는 상태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국가대표라는 영화에서도 돌리지 않고 펼쳤다 닫았다만 계속하네요 네. 공공의 적 1편입니다. 발리송을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스위치 블레이드입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네. 사실 스위치 블레이드는 이겁니다. 칼의 전문가로 묘사가 되긴 하지만 정작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게좀 아쉽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쉽다기보다는 오의 티라고 할수 있겠네요. 분명 돌릴 때랑 이 컷에서는 트레이너지만 땅에서 다시 주 때는 진검입니다. 영화 퍼시픽림입니다. 제가 발리송을 시작한 계기가 된 영화이기 때문에 제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편이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영화관에 가가지고 봤었는데 그 퍼시픽림 로봇 특유의 투박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속편에서는 뭐 로봇들이 거의 무슨 뛰어댕기면서 방송검으로지지더라고요아 속편은 굉장히 많이 아쉬웠던 영화였습니다 이 장면 너무나도 유명하죠 킹스맨 입니다 여기서도 관리송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킹스맨 음 그래요 킹스맨도 할 말이 많죠 얘도 속편이 나왔지만 음, 음. 그래요 마지막으로 영화 키게스 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댓글을 달아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시료율을두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